t h a n you. 내가 이러니까 완만해 보이냐? 니들도? 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지. 아, 아 요새 애들 쳐요. 아, 그래, 기분 풀자, 기분 풀어. 오늘 홍대 가기로 했으니까. 그래, 오랜만에 가는 거니까. 기분 풀자, 풀어. 속나 치네. 아니, 땐뭔백이 있어가지고 나한테. 야. 내가 오빠들 한 번만에 탁 불러오면 그땐이 꿈쩍도 못할 거면서. 존나 바보겠어 빽도 없는 게. 아, 오늘 혼자 갈 거라 가지고. 화장을 해보려고 X나 이쁨 아니 오늘 학교 갔다가 쌤들한테 오늘 화장 걸렸잖아 진짜 요즘 왜이쁜지 모르겠어 한한 3만원 정도 샀었어 x 지아 근데 뭐 괜찮아 돈줄이 따로 있어 일단은 파운데이션부터 발라 보려고 오늘 나햇빛이하고갈 거야 남자꽃이러 가야지 홍대래 한 12시쯤에 가거든 이들이아는밤 12시 맞아 오늘 좀 탐색 좀 해보려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애들이랑 자 아니, 내가 다 친했던 애들 다딴데 갔다니까. 어? 아, <목소리> 조만간, 아까 그 내가 말했던 그년들 있잖아. 그년들 조만간 울고불고 존나 질질 짤 걸? <웃음> 난리도 아니야. 이거 진짜. 애딱까리들이 있단 말이야. 그년들도 좀 말을 안듣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좀 하려고 좀 모집해가지고 오랜만에 좀 모여야지 그치? 그때 좀 하얘졌지 애기 피부 눈썹이 좀 비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예. 눈썹을 좀 해야겠어 자 이제 좀 쉐딩을 해보려고 짜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그 애들한테 받았는데 아니 다른 바스는 조금 거슬리더라고 아, 티가 나네. 아, 딴것좀 달라야겠다. 내일 달라야 할까? 아, 내가 아는 언니들 있잖아. 마스크 안 써? 우리 보고 마스크 쓰지 말래가지고, 나도 안 쓰는 건데? 그리고, 마스크 쓰면 화장 다 묻잖아. 오늘도 그냥 마스크 안 쓰고 갈라고 아이라인 좀. 요즘 세줄 아라가 유행이란 말이야 예쁘지 않냐? 오 섀도우를 할 건데 아, 뭐 해야 될까? 너무 섀도우가 많아가지고 고민돼. 애들한테 받은 게 많거든. 헐 친구가 빨리 오래 아몇시네 지금 그럼 약간 섀도우가 부서졌긴 했는데 괜찮아 얘들한테 더 달라하면 돼 어때 예쁘지 괜찮지 않냐 음나 괜찮은데 좀 중간에 반짝반짝하게, 이쁘게? 음. 야, 이쁘지? 이쁘다, 진짜. 야, 나 오늘 좀 잘, 잘 된다. 아옷 갈아입고 온다. 어, 어때? 괜찮냐? 나 간다. 안녕. 간다. 아이고. 아이고 너무 좋다가 <웃음> <션타가> 왔었어. <웃음> 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. 헐. <웃음> 너무 공포 영화인 나올 것 같은 비유. 역시 화장 안한게 제일 낫죠. 창순의 <목소리> 바이자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